3만원맞춰니다 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오늘은 제주도 푸드트립 1편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서귀포 올레시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바로 시장 구경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 다 모형이거든요 그래서 모형을 갖다 놓고 이제 가격에 적어 놓고 이제 이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입니다 라고 이제 광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형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제 돌돔이 많은데 크기별로 좀 가격이 달라요 1kg 당 5만원짜리 8만원짜리 12만원짜리 이제 이렇게 있고요 아마 양식하고 자연산 이것도좀 가격이 차이가 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문쟁이라고 하는 거 이제 능성어를 이제 말을 합니다. 이제 이 점포는 이렇게 샘플을 놨었는데 샘플을 보고 주문을 하면 바로 손질을 해서 주는데 위쪽에 이게 그한 이름을 가진 점포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다 보니까는 뭐 갈치도 있고 이제 고등어도 있고 딱새우도 있고요. 또 제주도만의 그런 아어 특별한 그런 생선회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점포마다 고등어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이제 홍색 민꽃게라고 하는 건데, 원래 좀 이렇게 저렴한 그런 꽃게죠. 그리고 이제 큰그 갈치가 있는데, 이 갈치 같은 경우는 사실 노량진 시장이 조금 더싼것 같아요. 네 원래 시장에 오면은 뭐 물방울떡을 한번 먹어보라는 그런 그 블로그 글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맛이어 좀 어떤지 예, 제가 아, 뭐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구매를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이렇게 흑당 한라봉하고 말차예요. 세종이세요? 흑당이 되게 많이 나가요? 네, 흑당이 가요 일단 먹어볼까? 일단 <웃음> 그냥... 하나 더 주세요 약간 <웃음> 어, 곤약, <웃음> 어, 곤약 같은 <웃음> 하나만 사길 <사기> 잘해 <웃음> 먹어봐 근데 이거를 떡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물방울 나랑. 떡이 아니지 그냥 <웃음> 젤리의 젤리 <웃음> 그리고 젤리 저... 이거 자체는 아무 맛이 없고 이떡 소스하고 콩가루 맛으로 콩가루 맛으로 하는 건데 콩가루 맛 그게 있으면 욕나 보 음, 응. 내가 아까 기분이 좀 쎄하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저는 다신 안사 먹을 것 어. 같아요. 네, 그 수족관에 특이한 생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혹돔이죠. 음, 저거 맛은 좀 없습니다. 네, 광어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과연 이게 얼마일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얼마야? 기로 단가가 27,000원 정도 되네요. 네, 여기는 이제 출입구 2번 쪽이에요. 이쪽에 보면 은 시장 바깥쪽으로 해도 이제 점포들이 꽤 많이 보였어요. 돌돔인데 사이즈가 어우 좋더라고요. 네, 확실히 시장에 돌돔이나 능성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수족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어종이 좀 다양해서 그런 좀 예뻐요 뭐 고등어도 있고 어, 참돔도 있고요 광어 강도다리 여러가지가 있어 갖고 수족관 이좀 다채로운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부실이고 얘가 방어 조금 조금 틀어모양이 틀렸어 근데 방어가 지금 처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한 접시를 구매를 한 건데 이제 요거 한 마리 꺼내 가지고 이제 새로 잡으시더라고요 네. 돌돔은 자연산이에요? 네, 여기 여기 다 자연산. 자연산이에요 화면가 네. 있으세요? 그 돌돔은 얼마씩 해요? 키로에 12만원 키로에 12만원? 네. 능성어도 있나요? 네, 음. 음. 능력성어는 얼마씩 해요? 25,000원 이것도 자연산이에요. 에이, 자연산. 에이, 여기 네, 우리 다 자연산. 지금 양식 없고. 네, 딱새우는 보통 점포마2 0 마리 정도가 되는 게한만원 정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이 뱅해동 같은 긴꼬리로 보이죠? 네, 이거는 이렇게 좀 색깔이 좀 하얘졌어요. 이런 거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받으면은 이렇게 좀 하얘집니다. 자 이제 올레시장 3번 입구 쪽으로 왔어요 여기에도 이제 입구 쪽에 횟집이 좀 많이 있고요 가격대는 대부분 다좀 조금씩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어디가나 돌돔 능성어 이런 것들 많죠 네, 원하시는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 모든 해산물도 뭐만 원짜리, 2만 원짜리 종류별로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수족관에 보면 이제 붕장어 같은 경우 이렇게 통을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이 붕장어들이 다이통 속에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먹이 방어라고 써져 있는 거은그 자연산 방어를 잡아다가 가두리에서 키운 그 축양 방어 있죠. 제 그거를 말을 합니다. 뭐가 좀 정신없이 좀 많이 붙어있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어떤 종류로 판매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근 뭐라고 이렇게 종류별로 많이 써있는데 그냥 이제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넣어서 만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삼 같은 경우 한 접시 2만원 했는데 양을 모르겠어요 그냥 해삼하고 홍해삼하고 분명히 요건 양이 좀 다르겠죠 뱅에돔 같은 거뭐 대방어 같은 거 이거는 대부분 다 가격이 다 비슷비슷해요 고등어도 거의 한 마리 2만원 선 이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돌광어라고 하는 건 터벅, 그 찰광어 있잖아요. 네, 그 아주 식감 단단한 거, 이제 그걸 말을 합니다. 이제 제주시 쪽에 있는 그 동문시장하고는 조금 이렇게 시장 결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더 깔끔하게 좀 정리되어 있는 느낌? 이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연산 전복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꽤 가는 것들이 있고요막 이렇게 호객하거나 그런게 심하지 않아서 좀 편하게 볼수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3만원씩 맞춰주세요. 2인 3만 원, 4만 원, 이게 2인 3만원, 3인 4만원, 4인 5만원이니까 그러니까그이 해물은 오늘 추가로 2회 3회 4회 해도 이렇게 돼있어다 25마리 만원 납부자료 20마리 1원 사장님, 여기 제로페이도 돼요? 제로페이도 돼. 네. 제로페이 되네. 이제 원하는 조합이 가능하니까 이제 내가 먹고 싶은 거 이제 골라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뭐 제로페이 되는 것도 되게 꽤 괜찮은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제 이제 갈치 같은 거옥동 같은 거 이렇게 포장해 가지고 가격보다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제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 제주도에서 나오는 이런 술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다 맛있는 건 아니니까 한번씩 이제 재미로 한번 드셔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 라면 같은 것도 있죠. 어, 그런 것들도 내정 좀 가격이 조금 싼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간식 먹을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어서 요거 아주 어, 좋았어요 그러니까 동문시장하고 조금 다른 점이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유명한 떡집이 하나 있다고 해서 이제 떡을 사러 왔는데 아이두 가지 떡을 먹었거든요 여기 맛은 이렇습니다 두 개만 돼요 음. 또 이거 잘사지안 으깨지고? 이루하다 음, 택배로 시켜먹을 정도까지의 응. 맛은 하 그냥 맛있는 오메기 떡도 하도 안 나요 어. 두개안 사게 다르다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근데 쑥이 엄청 많이 들었네 음. 나는 음. 아산보다 맛있는 거. 같아요 어, 이거 맛있는데? 어. 이거 올려야겠다 어 네 어디까지나 입맛은 개취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어 요런 거 이제 뱅꼬돔이라고 하죠. 어, 요거 이제 표준명 황돔이고요. 어 그리고 이제 제주도 이번에 영상 푸드트립 영상에서는 좀 여러 가지 영상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구독자 추천 맛집이라던가 뭐 마트 회 코너 또 포장회 분석 같은 이제 그런 영상들이 앞으로 차근차근히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어, 기대해주시고요. 네 오늘 원래 시장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